그래서 처음에 약간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않았었는데 네. 이렇게 또 우리 에리 여러분들의 또 힘을 빌려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, 우리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. 뭐. 그럼. 네, 아 너무 너무 생일 축하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백현 버스도 고막 그러더라고요. 네, 뭐 되게 뭐 축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생일 축하 받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노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너무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네 앞으로도 우리 같이 행복해요 네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 오늘 그 소리 많이 지르셔서 아까 막비치하시고막 그러시던데 물좀 많이 드시고요 알겠죠 마음만 있으면 다 챙겨드리고 싶은데, 마음만, 어, 받아주세요. 네.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넥소의 백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. 고마워요. 사랑해. 곧 만나요 안녕 고생했어 제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사랑해 안녕